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천지 이만이 거짓말 1000개, 성경 해석의 오류 1000개, 이단 사입이 신천지 종교 사기 수법 공개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성삼위 일체 하나님입니다. 이단 사입이 이만이 교주가 주장하는 삼위일체와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과 신천지인들과 상담을 해보면 삼위일체 교리가 신천지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신천지 청년들과 신천지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삼위일체 이 교리가 신천지에 있다는 겁니다. 이만희 교주가 삼위일체를 주장하고 신천지에도 삼위일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천지의 청년들과 신천지인들은 삼위일체가 신천지에 있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삼위일체와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삼위일체와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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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남은 인생을 위해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단 상담을 할때 기본적으로 꼭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번째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격에 동일 본질을 한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이단사이비 집단에서는 부인합니다 두번째 예수님과 성령님이 창조주이심을 부인합니다 신천지도 예수님이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란 사실을 부인합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네번째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들 이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실패로 봅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영과 육체의 온전한 부활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영과 육체의 온전한 재림을 부인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자신의 육체, 예수님 자신의 영,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육체, 온전한 예수님으로 재림한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단사이비집단에서는 예수님의 육체제림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시대마다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행위구원과 인간 스스로의 자력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타력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신천지가 주장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교리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진상 184쪽 내용입니다 이만희씨의 주장입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해를 입은 여자 소생이다 그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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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만이 교주가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신이다.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이만이 교주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진상이라는 책 요한계시록 진상이라는 책 184쪽에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이 교주가 3위일체 이 교리를 여러 곳에 기록해 놓았는데 사실 이만희 교주 자신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기록해 놓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천지의 3위일체에 대한 주장입니다. 주제별 요약해설 46쪽 이만희 교주의 주장입니다. 3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삼위의 하나님과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삼위의 하나님과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이만희 교주의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 9절에서 20절까지 성경에 3위일체라는 말은 없다 그 뜻은 세 자리가 한 몸이라는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 보혜사가 이만이 육체, 한 육체에 세 자리가 한 몸에 함께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성경의 기록을 보고 3위일체라고 한 것이다 위의 성구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삼위를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육체에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심으로 성구 성자 성령의 삼위가 한 몸에 있음으로 일체라고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거는 초림 때 삼위일체고 지금 현재 재림 때 3의 일체는 성부, 성자, 예수님의 영, 성부 하나님의 영, 성령, 보혜사의 영이 이 한몸 이만이 육체에 있음으로 일체라고 한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3의 일체라고 한 것이다 예수께서 육체를 벗고 개체로 계실때는 각각 3위로 계셨다 3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만희 교주의 주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성읍 신천지 소식지가 있습니다 2014년에 발행한 소식지에 기록된 신천지의 3위일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만희 교주의 삼위일체에 대한 주장입니다. 성경적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듯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동일한 분이라는 의미로 삼위일체를 주장한다면 세상 교회의 교리, 약 2000년 전 예수님이 겟셋만의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예수님이 자신에게 기도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 예수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양자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통교회와 신천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신의 아들은 신, 창조주의 아들이시면서 창조사역에 동참하신 창조주, 친아들이, 친아들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주장하지만 신천지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양자,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기들만의 근거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도를 하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계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의 세례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한 하나님이 될수 있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청년들과 신천지인들과 이단 상담을 진행을 할때 제가 신천지 청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예수님이 창조주냐 피조물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성경구절,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성경구절을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을 때 아주 당황스러워 합니다. 아주 당황하고 아주 힘들어합니다. 다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입각하지 못한 삼위일체론 삼위일체의 삼은 새삼을 말하며요 위는 자리를 말한 것이며 일은 하나를 말한 것이며 채는 몸을 말한다. 그 뜻은 새 위가 한몸이라는 말이나 성경의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다. 성부, 성자, 성령이 이만희 육체와 하나 된다는 게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자에 성부 하나님이 안고 아들 예수님이 안고 옆에 이만희 교주가 하나님의 그 보자에 성부 하나님 예수님 이만희가 세 자리에 함께 앉는다는 것이 3위일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성부성자 성령이라는 말이 있으나 이는 3위는 되나 일체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만희 교주가 3위일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3위일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천지의 2014년도에 신천지가 발행한 소식지에 기록된 3위일체 내용입니다. 성경적인 3위일체란 무엇인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듯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동일한 분이라는 의미로 3위일체를 주장한다면 세상교회의 교리, 세상교회의 교리, 정통교회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동일한 분이라고 하지만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주장은 이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약 2000년 전 예수님이 겟셋만의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예수님이 자신에게 기도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 시점이 어디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도 존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활동을 하셨고 다윗에게도 보이시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도 존재하셨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독생자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가 생기기 전에 이미 영원전에 존재하셨고 성경은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우주와 지구와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삼위일체의 좋은 성경적 의미 성삼위일체의 좋은 성경적 의미 계시록성칩때는 이긴자 이만희 위에 천국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며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에 이만희가 함께 앉게 되니 굳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쓴다면 이 내용이야말로 삼위일체에 가장 적합한 말이라고 할수 있다. 성경과 맞지 않는 말은 거짓이며 거짓말하는 자를 성경에서 막이라고 하였다. 성도는 성경을 기준으로 한 신앙을 해야 하며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증거를 받아 구원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이만희 교주가 자신의 주장이 성경적 의미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만희 교주의 3위일체에 대한 주장은 성경과 맞지 않는 거짓이며 거짓말하는 자가 확실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막이라고 하였다. 성경에 맞지 않는 말은 거짓이며 거짓말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막이라고 하였다.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성경과 맞지 않는 거짓말이며 사탐, 마귀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성경을 기준으로 한 신앙을 해야 하며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증거를 받아야 구원이 있음을 명심하자 이렇게 이만희 교주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주장은 성경과 다른 3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3위일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영, 성령 보혜사 성령이 3위 이세영이 이만희의 육체와 하나 되는 것이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첫번째 3위일체이고 두번째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이긴자 이만희가 함께 앉는 것이 3위일체라고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와 성경이 주장하는 성경에 기록된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삼위일체에 대한 해석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들의 해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석삼, 자리위, 자리잡다위, 하나일, 몸체 교주 한몸 안에 세 분의 하나님이 자리잡고 있다 이단 교주가 삼위일체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영이 교주의 육체와 하나 되는 것이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해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통 교회의 삼위일체에 대한 해석입니다. 석 삼위가 있는데 인격을 가르키는 위 인격을 가르키는 위입니다. 그리고 하나일 혹은 같다일.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는 몸체자로 해석을 합니다. 삼위일체에서 정통 교회에서는 근본 체로 해석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에서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는 이체자를 모음체자로 해석하지만 정통교회에서는 근본체로 해석을 합니다. 각인격을 성부, 성자, 성령, 성부하나님, 성자하나님, 성령하나님이 각 인격으로 계시는 세분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하나님이시다. 이 인격, 성부 하나님의 인격,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인격, 성령 하나님의 인격을 의미하는 지적인 능력, 감정, 자유, 의지 이 인격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세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동일 본질의 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체자를 해석할 때몸채체자로 해석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근본체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는 이 체를 몸체자로 해석을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근본체로 해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신천지는 이 위를 자리위, 자리잡다는 위의 의미로 해석을 하지만 우리는 인격분, 인격명을 가르치는, 인격을 가르치는 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세분 하나님이 각각의 다른 인격으로 계시면서도 이세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단 사이비 집단인 신천지나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3위일체의 체를 모음체로 해석하지만 우리는 이 체를 근본체 본질 근본체로 해석하셔서 3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된 성경구절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된 성경구절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이 엘로힘은 복수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신천지나 이단사이비 집단에서 이 우리를 하나님과 천사 하나님과 여기에 천사를 포함시켜 버립니다 많은 이단사이비 집단에서는 이 우리의 성부 하나님과 천사를 포함시켜서 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이 피조물인 천사 천사가 결국 타락해서 사단이 되는데 이 천사가 창조주로 둔갑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쉽게 이 우리의 천사가 포함되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천사로 하나님과 천사로 해석을 해버리면 피조물인 천사가 창조주로 둔갑해버린다는 겁니다. 사담 마귀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신천지도 이 우리의 하나님과 천사를 포함시켜서 해석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기에 우리 역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도 우리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 우리 역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죽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여기에 우리 역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우리가 나옵니다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우리 역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 1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기서 셋, 이 셋,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세례 받으실 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리에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 친아들, 독생자, 아들 하나님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물에서 올라오시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 하늘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멍 뭐, 뭐처럼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시, 보시더니 여기서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의 위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머리 위에 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성령이 예수님의 육체 안으로 신인합일체 된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 안으로 성령이 신인합일체 들어와 버린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시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있는 상태라는 것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된 많은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성경에 성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성경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된 많은 성경구절이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구절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가르칠 때 성경공부를 하거나 이단 상담을 할때 아주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가르칠 때는 적금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삼위일체 이 하나님의 교리의 출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예수님이 창조주냐 아니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성령 하나님이 창조주냐 아니냐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출발이 예수님이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피조물이냐 창조주냐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창조주다.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창조주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하거나 논쟁하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성령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기록된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기록된 이 성경구절을 확인하고 난 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교육하거나 성경공부를 하거나 이단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성령이 하나님이고 창조주라는 성경구절입니다 엽기서 3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성령,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성경에 성령,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은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엽기 26장 13절에도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여기에 입김도, 여기에 기록된 입김도 히브리인들은 성령, 성령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사비라의 사건에서도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시작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신천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성령 또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성경공부 이단상담 교리공부를 할때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성경구절을 먼저 확인한 후에 3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공부하고 2단 상담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만희 교주는 3위일체가 성경에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성경은 성 3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곳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3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류와 성경의 내용은 다르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다시 확인해 보시고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하나님과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예수님과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성령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꼭 확인하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